안녕하세요~ 안녕하세요~ 오녕만에요 안녕하세요~, 안녕하세요. 오늘만을 왜냐면은 저번에 너무 충격적이세요안번하세요번하세요안녕요안돼무깊요 네? 네. 아, 여기서부터 그녕하세요안녕하세안 <웃음> 받아 와어안하냐진안어하세하냐하 이거 뭐야? 땜빵 <웃음> <웃음> <웃음> 제가 진짜 봐보세요. 여기 땜빵 있어요? 땜빵 이렇게 이거 살릴 수 있어요, 진짜로? 저도 모르겠어요. 저도 해봐야 겠어요 그리고 머리는 혹시 커트도 할 거예요? 어? 좋아요. 약간 말도안 되지만. 어 예. 와 나다. 예뻐. 아머리 앞머리 뭐이게잘라 되거든요. 일단 잘해줘. 아 오케이. 네. 볼륨 있어. 볼륨 오, 있어. 어떻게 이렇게 볼륨 살아요 이렇게? 음. 그러게요. 이게 아무래도 계속 가보시죠. 응. 아 아무래도 연화 효과. 아니죠 만수 효과. 저랑 금강이 갑자기 나와가지고. 어... 금강 만수 효과. 아, 아주 아마에 듭니다. 여기가 제일 많이 상한데요, 여러분. 볼륨을 만들어요. 와 어, 머리 어떻게 자르냐에 따라 볼륨이 생기고 보네. 오어 근데 나는 이 머리 너무 너한테 이쁠 것 같아 응. 이건 일단은 앞머리부터 하고 오이이 깍깍 머리는 염색안 <웃음> 깎아머리깎아머리 어,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! 끝! 오케이. 오케이 그러면 일단 우리 대기시간이 이제 네. 한 15분 정도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럼 가시죠 조심히 나 샴푸기 요점 와 대박 와. 오케이. 아, 안 써드리는데 어, 루미나 우와. 와 진짜 어느, 어느 느낌인 줄 알아? 어떤 느낌? 어? 오늘 술안 마시면 이거 해줄게 하면 술안 마실 수 있을 정도야. 저, 오늘 와 우리 뭐야? 집에 가야 된다니 아, 정말. 뭐야 그 목소리? 네? 갈바. <웃음> 왜 그러는 거에요? 제가 인사 자이 사진에서 여러분들 3 2아 진짜 썼네 1 예쁜 표정 지으세요 저거 아, 진짜 대박이다 저도 신기한 데에요제얼 지금 신기해요 음 분위기 미쳤네 귀염누 만족이 하 가만 계세요 어 가만 계세요 저희가 돌게요짠짠자 요렇게 옆에 옆에 핏 그리고, 뒤에 폼을 딱 하면서 음. 아, 됐다. 너무 예쁘다, 진짜. 너무 예쁘다. 어. 좋아요. 미쳤구나. 어. 너무 맛있다. 너무 괜찮습니다. 너무, 너무 좋아요. 좋아요. 거의 편하게 계세요. 잘 돼서 기쁘고요 꼭 앞머리 이렇게 해서 예쁘게 다니세요 또 봐요 저희 자주 봐요 좋습니다